t h it, t a n e t take it. 제 마지막역인 부산역에 독산역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지연으로 제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합니다.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. 우리열차 마지막역 부산역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가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어떻게 부전도 가 고분묘는 이제 상을니다서울서발하습니다 그래서 역니다 서울에서 출발 저택가 부분에 오로 Thank <laughs> you.